파이크가 잘라줄거고 그냥 파이크가 다으는데있네뭐라는야 집에 말이야. 있어야겠다 근데 파이크 봤는데 장로 진짜 장로 먹으면 진짜 처형 하나동으 시키더라 감사합니다 뭐이아 너는 너 지금 <웃음> 장난해? <웃음> 웃기게 하지 마세요 좀 진지하게 이말한 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네. 그렇게 진지해줘야지 아칼리스킨 달라고요 카이사 준다고요 KDA 바꾸자 바꾸자. 주라고 너어본너 넣어 주죠. 그 더블 슛때 소리 좋단 말이야. 혼자 더블만 열심히 살아. 예? 어? 응? 그문 오르니 만든 거래. 브라운. 이거? 응. 이거랑 이 다리랑 다 오르니 만든 거래. 아, 나. 네. 이문 때문에 애들 갇혀있어가지고 브라우미 꺼내준거잖아 근데 걔오른이 가둔걸? 걸 와...왜 그랬대? 킹면 그... 왜그래? 그이 다리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뭐 사기쳤나 그래가지고 잘못했네 그럼 누가 악역이야? 그쪽이 악역이네 오른이 아닌쪽 브라우미 악역이야 그러면? 브라우미 그냥 꺼내준거지 둘... 그냥 둘다 아, 아, 거기여서 아, 거기네 그냥 꺼내는날고보니까 나쁜 음. 새끼들또던거구만어뿜 <웃음> 그냥 다 착하는데 둘다 둘다 정당한 일을 했어 음. 음.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야 어 얘한테 줄거야? 오우 수고 오. 오 브라우미 주니까 수염 생기네 오아 <웃음> 어, 맞아 어이 겁나게여 수염 아이 뭐야 여깄다 얘 키워 얘 키워 오케이. 오케이. 안돼 아칼리아칼리아칼리 아칼리. <웃음> 조기한 죽었으면 진짜 나 울뻔했다. 중렙 찍고 날라 다닐 거다. 날라가 떨어져라 파던. 너 방패 오른 얼굴이 그래서 멀쩡 있는 거고. 됐다 잡았다 그거. 나이스 잡았네 이거지. <웃음> 뭐. 끌어보아. 아. u n g Oh, y e a 미 b i n y a 감사해용 아보인데. 챔프가 좀 멋있게 만든 것 같아. 우. <웃음> 와, 저걸 이 나라로? 개 이게 망패지. 드라우. 네. 와, 그러가서 나 살려줬어. 대박. 어어또 펜타야? 코드라. 코바, 내가 파이크가다할거라고얘거했지 알고 있었지 미래를 예측했어 나이스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아이키이거 나와 야이퀴 달매나. 야이퀴 달매나. <웃음> 오, 어? 야, 이킬달다 야, 이킬달다 야, 이 키우다. 요 어? 나뭐하 야, 거 야, 이 키우다. 야, 이 키우다. 야, 이 키우다. 야, 이키우 아니 6천원이 어이... 넘게 있는데 어떡하라고 여기서 선물 안되지 처음으 했어야지 너. 아니 너는거야 아우 나 진짜 미안 하아 하하하우리에브라우미 아. 아. 아. 있거든 애니 AD맞네 애니 AD야? 음, 뭐라고 하지 평타를 열심히 때리다가 직공들었잖아 응? 우리에브라우미 있다고 야 이건 직스 더블 한방에 터지잖아 <웃음> 어 올려 들어가보. 그래치고 야야야, 큐를 왜 써? 큐를 어? 왜 써, 멍청아. <웃음> 오케이 치부채지마 5회차형 좋아요 뭐? 어 뭐? 어 뭐? 오 반응 좋았어 오 엄청난 무빙들 굿밥 그 먹으러 가는거지 스턴 나이스 아, 센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와, 또 펜타야? 그만하라고 이번에 공으로는 안했다고 얘 <웃음> 지금 시선 걸렸어 저까지 내가 뺏었으면 나갔겠지? 이쁜가 <웃음> <웃음> 길라인 개박스려 보려고. 와우. 어 오더라? 아비, 아니 궁한번더쓸수 있었는데 빨간색 떴는데 빨간색. 아니 가능해. 이, 이 쓰고. 하하하. <웃음> 저 뭐지? 이렇게 할 줄도 깔았겠어 개넘어. 뭐지? 개넘어네. <웃음> <웃음> 막템은 물로 올릴까요? 요정도 같은 소리 이거든요 요정도? 요정도 요정도에 축동이 건데 망고나 먹어 망고말랭이네 위포 왜그 동그라미가 안보이냐? 나쪼 전부터 그랬는데 흐리흐릿하기 뭐야 아니 안보여 아니 뭐야 나 옛날부터 그런지 아니 패치된건줄 알았는데 그 상대거랑 내건 잘 보이던데 상대것도 안보이던데 어, 상대거 안보이면 좀 심각한데? 법은데? 뭐지? 이거 일주일 전부터 그랬 어, 오라가 오라퍼, 오라아 오라퍼. 올라프 올라프 올라 e b y 빨빨빨빨빨빨저새저 존나 빨라 기 저기, 저기, 저기, <웃음> <웃음> 펜타킬 롤아가 일롤 살려줄게 얘들아 잘있어 수고했어 <웃음> 받아맞어 슬프킬 어왜 안좋아? 뭐야 빨간색 떡길래었는데 복수라 복수를 하하하얼음으머리에다 <웃음> <웃음> <다 있어요. 웃음> 그냥 짜릿 택했어요 네, 넥서스한테 꽂았는데 데르지는 안들어가네돼 막템 뭐가지? 난이 코어 뭐가지? 고통스러운 상처 남길게요 누구한테요? 올라프 방관이 필요하긴 할것 같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컨트롤, 그 라면 먹는 거 눌러봐 1번. 1번이었나? 아니야, <웃음> 얘 이상하다 이 <웃음> <얘> 자세가 <웃음> 하지 말라고 와와 <웃음> 와, 멋있다 이거 뭐하냐고 왜 이런 거리 이제 아이스 그. 주제 아저 비퍼새끼 좀 리포트하고 싶은데 <웃음> 왜? 어? 아 맘에 안들어 이 새끼 저거 <웃음> 맘에 안들어 오케이 여기까지